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카톡 프사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세련되게 뭐 컬러풀하게 만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노란색 아니면 그라데이션 등 정말 본인의 어,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낸 듯한 그런 느낌을 프사로 표현하곤 하는데요 그 컬러풀한 프로필 사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진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파워포인트를 켰고요 파워포인트에서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모 상자를 그려줄게요 삽입, 도형 그리고 여기에서 네모 상자 직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이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선택해서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은 진짜 직사각형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꼭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그려주셔야 합니다 정사각형이 기본이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정사각형의 색상을 내 마음대로 바꿔준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뭐 기본 색상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나는 좀 다른 색상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다른 색을 선택하셔서 내가 마우스로 움직여가면서 색상을 찾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색감이 좀잘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색감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색상들을 활용해서 만들곤 합니다. 제가 그거 색상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글 검색에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컬러 팔레트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팔레트라고 적고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여러가지 다양한 색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팬톤 컬러 2022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것을 선택해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색상이 들어간 이미지가 슬라이드에 삽입이 된 것을 볼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 있는 마음에 드는 색상을 여기 이 도형 안에 추출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추출할 수 있는 스포이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스포이트라고 하는 기능은 파워포인트 2013버전 이상에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걸 선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색, 스포이트를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색을 톡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배경이 되는 색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끝이 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삭제해 둘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주셔야 될건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갈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을 삽입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프로필 사진이란 게뭐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스튜디오 사진이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사진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하나의 인물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인물 사진을 활용해서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인물과 그리고 여기는 이 몸통까지만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뒤에 있는 배경을 삭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 중에 하나인 배경 제거 기능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상단 메뉴 그림 서식, 왼쪽에 있는 배경 제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렇게 색상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잘려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을 보관할 영역 표시가 아닌 제거할 영역 표시를 누르셔서 제거해야 되는 영역을 이렇게 하나하나 더 마우스로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했는데 지금 여기 잘 보면 지금 어깨 쪽이 지금 날라가잖아요. 이렇게 날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관할 영역 표시를 누르셔서 하나하나 더 살려줍니다. 이런 건 되게 정교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우스를 바깥쪽을 통 누르면 이렇게 인물만 남긴 채로 배경이 삭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우스로 움직여서 여기에 통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를 삽입하실 때 이미지를 너무 작게 넣으면 프로필 사진에 봤을 때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넣어주는 걸 좋아요. 이렇게 훨씬 크게 해서 얼굴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이 정도 크기로 삽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방금 전에 삽입했었던 사각형보다 크면 안 돼요. 비어있는 공간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그림 서식,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를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 왼쪽 하단에 있는 검정색 바을 움직여서 사각형 크기만큼 크기를 작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작게 만들어줬더니 사각형 크기만큼 만들어졌고요.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톡 누르면 도형과 함께 이미지가 쏙 들어간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것 자체가 일단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걸 해주시면 되냐면 이것을 전체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으로 저장을 눌러서 이미지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저장,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이미지는 화질이 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대했을 때 아무래도 좀 보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화질이 좋은 이미지로 그냥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화질이 꽤 좋은 이미지를 써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화질 좋은 거 위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는데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카톡 프사를 바꿀 거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활용하시면 더 빠르게 이미지를 카카오톡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나에게 보내는 카카오톡 창을 PC로 열어봤는데요 여기에다가 바로 이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삽입하냐고요?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든 개체를 이렇게 쏙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복사 또는 컨트롤 C를 누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가 열어둔 카카오톡 채팅창에 마우스 커서를 톡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방금 전에 내가 복사했었던 모양 그대로 채팅창에 붙여넣기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을 누르면 이미지가 뿅 하고 삽입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이 색상이었는데 색상을 좀 다른 색상을 써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색상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파란색의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채팅창에 컨트롤 V 누르면 붙여넣기가 되겠죠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또한번 색상을 다른 색상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색상을 써볼 거냐면 바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은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은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 중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색상을 지정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X자 두번 눌러서 중지점인 두 개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중지점의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색, 한쪽은 파랑색 한쪽은 초록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럼 색상이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처럼 보여지게 되죠? 여기에서 이 그라데이션의 각도를 90도가 아니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왼쪽 상단은 초록색, 오른쪽 하단은 파란색 이런 느낌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걸 또한번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채팅창에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이대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형태의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라데이션 나잘못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것 또한 구글 검색을 통해서 그라데이션 색상 값을 가지고 올수 있어요 그라디언 트 컬러 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가지 색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라데이션을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여기에 있는 이 그라데이션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미지 보시면 은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있지만 아래쪽에 색상값을 추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그맣게 색상을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색상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V 누르시면 그대로 이미지를 붙여넣기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추출해 주시면 되는데, 음,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색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라데이션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색상을 선택하셔서, 스포이트, 그리고 여기는 색상을 콕 하고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색상도, 색, 스포이트, 콕 찔러서 추출해 주기만 하면 색상이 그대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죠. 각도도 이번에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리지널한 색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만다니까 훨씬 보기가 좋아졌죠. 이것을 그대로 Ctrl-C 눌러서 채팅창에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뒤에 이제 뭘 하면 되냐면 바로 카카오톡을 직접 열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카카오톡 프사에 적용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카카오톡을 열었고요. 그 카카오톡 채팅창에 온이 이미지를 그대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자, 이렇게 왼쪽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하나하나 저장을 해주시는 거죠. 둘, 셋, 마지막 네 번째까지.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바로 카카오톡 프사를 적용해주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프로필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선택하시면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방금 전에 저장했었던 이미지가 최근 항목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프로필을 선택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던 걸 선택해볼게요 이걸 선택하니까 이미지가 딱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크기를 조절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자르기 모양을 눌러주시면 어떤 모양으로 프로필 사진이 보여지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선택해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필 사진이 아주 깔끔하게 바뀌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색상 뿐만 아니라 다른 색상도 바꾸게 되면 훨씬 눈에 띄고 개성 있는 프로필 사진을 만들 어실수 있겠죠 자, 어떠신가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프사를 예쁘게 만들어 볼수 있겠는데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프로필 사진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 제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경 제거를 하는데 은근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배경 제거가 잘안된다든지 그리고 되게 좀 모양이 이상하게 잘린다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사이트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어, remove.bg라고 하는 배경 제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안에서 프로필 사진을 잘라주실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파워포인트에 적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용방법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제가 카드로 넣어둘 테니까요 그거 눌러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쉽게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